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착착착착 오늘은 요구르트와 칠성사이다를 마셔볼건데요 칠성사이다는 일곱 명의 성씨가 모여 주주를 이루고 처음에 칠성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일곱 명의 주주들이 친목과 단합 회사의 번영의 뜻을 담아서 북두칠성 별자리에서 기원한 변하는 뜻의 칠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데요 칠성사이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맑고 깨끗하고 청량함을 느껴주는데요 기본적인 특징인 무색소, 무카페인, 무인공향료의 삼무전략으로 음료시장 자리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위치하고 있으며 모방할 수 없는 칠성사이다만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바할 수 없는 실성 사이다의 맛처럼 독보적인 느낌을 가진 원샷맨이 요구르트와 실성 사이다를 원샷에 보겠습니다! 참! 와! 정말 야무져요. 완전 야무져요. 오늘의 결점은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요구르트의 달달함과 타이다의 탄산이 야물딱지게 조합이 돼서 정말 맛있었고요.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야물딱지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